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임기 종료 마지막 언론인 간담회에서 통합당의 총선 참패의 원인을 두고 가장 큰 원인이 매표용 현금 살포였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.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현실 인식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.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통당은 국정농단과원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탄핵에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. 아, 또한 야당이 된 후에도 장애투쟁과 국회 파양에 앞장서왔습니다. 아,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할 수 없는 국회를 만들어 왔습니다. 아, 그 책임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물으신 것입니다. 아, 이런 현실인식이라면 과연 어느 국민이 제1야당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? 아, 미래통합당의 차기 원내지도부가 오늘 선출됐는데 새로 선출되는 어, 이 미통당의 원내지도부는 제발 민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우리 당과 함께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.